네, 안녕하세요. 버펌프이트 조원입니다 어, 요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코아딕이라는 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음이요. 그래서 코아딕. 예, 코아딕이라는 이러한 커맨드 앤 컨트롤. 그러니까 내부 어떤 감염을 시켰을 때 그것들을 리모트에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 형태의 공격 도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윈도우즈 기반의 이제 포스트 이스플로테이션 루트 킷이하고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스트 이스플로테이션이란 것은 저희들이 내부 침투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스프로이트를 사용을 하면은 처음에 이제 공격 코드 공격이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이스플로트형이스이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이 다진행 하고 난 뒤에 이걸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원격에서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서버에 더욱더 이제 침투를 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단계들을 이제 포스트 이스플이테이션 단계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메터스로이트나 그런 것 들과 비슷한 형태 이게 메타 스프리트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파이썬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코드로 이렇게 모듈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메타 스프리트 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재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편합니다 예 네,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요 도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요 도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파이썬 코드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2와 파이썬3 버전이 다 호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칼리눅스 쪽에서는 저는 이제 칼리눅스가 버전2가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시연을 할 것이고요 어, 이쪽에 들어가면은 이게 파이썬 코드들이 있어요 어 저한테 이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코딩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어떤 해킹 도구나 그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것이 어느 정도 답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보면은 이제 파이썬 공격 도구로 할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벌써 이렇게 다 예,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것도 여기에 이 코드에서 지연되고 있는 몇 가지 모듈들을 사용해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어떤 공격 도구를 이제, 코딩을 할 때, 이렇게, 어,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같이, 어,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복사를 하고요. 기터브에서 복사를 하고, 자, 이렇게 진행 하도록 할게요. 자,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이쪽으로, 폴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것을 진행하기 전에 requirements.tx t 파일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파이썬 모듈 이제 버전별로 이제 체크를 하고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벌써 이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어 인스톨 네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다 되어 있죠. 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다시 설치는 되지는 않고요. 어 pip라는 인스톨 pip 인스톨을 이용을 해 가지고 r e q u i r e m e n t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이것을 파이썬 n 2 버전 기준으로 해서 예, 여 같은 경우 칼리뉴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으로 해서 러분들 설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설치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 수행을 실,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어, 간단한 이제 콘솔 형태로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포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네 인포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한번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딱 보면은 메타스포이트하고 동일해요 네메타스포이트하고 동일해 가지고 Vhost하고 그 다음에 어, 포트의 정보들이 기본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칼리데노스 공격자 IP죠 그 다음에 포트는 995포트로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써주셔도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을 굳이 리어먼츠가 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채워지 않아도 되는 것을 대충 볼 수가 있어요. 어, 제가 볼 때는 아마 메타스포리트를 가지고 거의 고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은 이제. 어, 여기에 보면은 음, 요거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예, 진행을 할 것이고요. 아, 안되네요. 자, 헬프라는 명령어를 치면 은 명령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여기 보면은 인포 전보를 금방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셀이라고 하면은 아마 메타스포일 같이 어떤 페이로드 공격이나 모듈 같은 경우들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명령인 것이고요. 잡이라는 것은 아마 그 에이전트, 에게 좀비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좀비가 이제 감염된 타겟을 볼 때는 이제 좀비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는데 그 명령어를 이제 어떤 동작하는 과정들, 예,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예, 그런 것들입니다. 나머지들은 뭐, 리스너, 유주, 어떤 것들을 모듈을 쓰고 할때 사용하는 명령어, 기본적인 명령어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run 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격코드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듈을 실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을 좀 조정을 해야겠네요. 자, 자 그러면 이제 run 이라는 명령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 인포 아까 인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ip하고 포트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run이라는 명령어를 하면은 벌써 이렇게 공격 URL이 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예,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 구간 스테이지가 설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공격자가 아니 그 희생자가 여기에 접근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게 우리가 희생자 PC에서 가면 할 때, 물론 이제 URL로 유도해도 이제 되는 부분들인데, 제일 깔끔한 게 MSH, 그, MSHTA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명령어, 그 EX파일이에요. 명령어죠. 명령어인데, 요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가 html 애플리케이션을 그 다음에 그 cmd 명령어 cmd 그 창에서 실행을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익스플로를 굳이 어, 열지 않아도 희생자 pc에서 익스플로를 열지 않고 어, 콘솔에서 바로 접근을 할수 있게 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하다 보면 은이 명령어들이 많이 삽입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최근에는 요 명령어보다는 파워쉘을 이용을 많이 하죠. 그렇게 이 명령어를 이용하거나 파워쉘을 이용하는 이유들은 이제 파워쉘로 가는 이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티바이러스, 우리가 백신을 어느 정도 우회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CMD가 이제 파워쉘로 이제 열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이제 2016년, 뭐 2017년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악성코드의 MSH, MS, MSHTA 명령어가 많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이 박혀져 있으면 뭔가 얘가 추가적으로 CNC 쪽, 이게 커맨드 명령어를 할수 있는 서버 쪽에 연결이 되는 예, 그런 거를 악성 코드로 좀 어느 정도는 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늠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카피를 한 다음에 우리가 희생자 pc 쪽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벌써 이렇게 명령어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어, 근데 바뀌었죠 url이요 url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한번 명령어를 어, 이쪽에다가 가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다 이렇게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별 변화가 없어요.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 파워쉘보다 오히려 더 변화가 없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실행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좀비 형태로 이렇게 스테이지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벌써 연결이 된 겁니다. 간단하죠. 예, 네, 간단합니다. 그래서 메타 스프로이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죠. 그리고 오히려 음, 백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회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공격 코드인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공격이 성공한 겁니다. 네 성공한 거죠. 그래서 좀비라는 이제 명령어를 한번 명령을 때리면은 이렇게 id가 0으로 발급이 돼서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 현재 살아있다 라고 이렇게 명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비라고 해서 0이라고 명령을 치면은 이제 윈도우즈가 지금 이제 상세한 정보들 감염된 윈도우즈의 상세한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메타 스프레이트죠. 그러면은 메타 스프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인포라는 정보에서 유주라는 것을 그, 그 유주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된다 명령으로 똑같죠. 근데 유주라는 것을 사용할 때 아까 명그깃다브에 보시면은 깃다보 보시면은 그 여기, 여기에, h 터브에 보시면은, 인플리먼츠라는 애가 있어요. 인플랜츠. 예, 플랜트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공격코드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어, 메타스프로이트에서 어, 우리가 메타프리터로 사용할 수 있는 애들,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인플랜트라는 곳에 있고요. 어, 여기서 탭탭이라고, 탭탭을 계속 치시면은, 아까 저희들이 봤던 그 파이썬 코드, 이것들이 예,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명령어를 좀 치면은 임플란트 어, 매니저. 어, 우리가 메타포리터처럼 메타프리, 어떤 쉘 명령어나 그런 것들을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info라는 명령어를 치시면은 use cmd, exit cmd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내가 cmd 쪽에다가 어떤 명령어를 어,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죠 집어넣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et 그 다음에 cmd 이게 조금 복잡해요 이렇게 명령어를 좀 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net user를 치고 run이라고 치면 은 이렇게 어, 사용자 pc 쪽에 어, 사용자 정보들을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쉘이나 메타 스프레이트 쪽에서는 쉘이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보면, 은 미미 카티즈라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캔들. 이게 이거 TCP 스캔이라는 것은 또 이제, 여기에 지금 현재, 어, 서버에 들어온 거잖아요. 개인 PC 단말에 감염을 시킨 것이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내부 어떤 IP들에 대해서 내가 스캔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Implant Scan TCP라는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내부에 있는 내부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포트 스캔이나 그런 것들을 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를 뭐 추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권한들이 다 부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관리자 권한이나 그런 것들이 부여가 되어야만이 유저 정보들을 뭐 획득할 수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권한이 조금 문제가 될수 있겠죠. 나중에 메타스포 메타포리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있겠지만은 어떤 권한들을 우회를 하는 그런 공격이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은 메타스포이트는 좀더더 더 많이 지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제한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들은 어 메타스포이트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간편하게 사용자들을 감염시키고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어 다른 옵션들 한번 사용하시면서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